손님, 예 SBS 방송국 다 왔습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예, 아, 예. 아, 손님, 예 어디까지 가세요? <웃음> SBS요? 아, 빨 타세요? 예, 예, 아유, 예. 오, <웃음> 어, 여기 SBS가 있네. 어, 오늘 만나는 디피인데, 디피들, 디피들 여기 웬일이야? 야, SBS가 동네마다 있네. 아, 그래요? 아, <웃음> 어, 어. 어. 어. 어. 어. 저 화장실 좀갔다갈수 있을까요? 아유, 기름 예. 떨어졌으니까 예, 예. 주유소에 잠깐 들리죠? 예, 그러시죠 어. 아유, 손님 오셔서 십시오. <웃음> 어. 얼마나 넣어드릴까요? 2,000원 어치요? 기름값이 2천... 얼마인데 2 0 0 0원한치가 말이 돼요. 아,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 2,000원어치만 넣어주세요. 네 2,000원 주유합니다. 아, 좀좀네 찍. 아유 2,000원 주유 끝났습니다. 네. 네. 얼마예요 2만원이요. 2만원이요? 네. 2만 네. <웃음> 네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. 아유, 여기...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그돈 뭐예요? 거스름돈이요 아, 빨리 줘요 그럼. 네, 예, 녕히 계세요. 선님 예? 어디까지 가세요? 주유소 가는. 빨리 타세요? 네. 네. 네. 어? 오늘 만난 진욱인데? 진욱아 진욱아! 야 저놈이 딴줄서로 옮겼네 네 손님 화장실 가신대매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손님! 예 빨리 타세요 예, 예. 이럴 줄 알았냐 이 자식아! 장나가 <목소리> 쯤은 뭐 하는 거 지금? 이상하게 강도 같네. 난 화장실 가고 싶은데. 그러니까. 오, 시원해. 이거 정신 차려요. 예예. 택시 예. 아유,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 합승 좀 합시다. 예예. 예. 예, 타세요, 아유. 타세요. 아유. 아유. 아유, 신신한데 음악이나도까요 예, 그 라디오를 이렇게 딱들어보고 예, 아이고. 속보입니다. 무장 강도가 탈옥했습니다. 탈옥자의 특징은 바바리에. 007 가방을 들고 머리가 큰 편입니다. 아! 아! 얘는 아니야. 아니고 아니, 아니, 아니, 그러니까. 아, 음. 그리고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. 안 줘요! 안줘 야, 야, 야, 예. 자 아이 차가 번글한데 고쳐야 되는데 이거. 아이아 아, 다... 아, 차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. 당신 뭐 이거? 네? 정비공이 되는 사람? 예, 예. 차를 고쳐줘요. 예예. 예. 예, 예. 차를 고쳐줘. 아, 정비공이 타서 다행이네. 아유. 트렁크 에 타여 있습니다. 아우 예. 아, 다행이네. 아 우리가 운이 좋네. 아유. 네, 럭키 보이야 럭키. 어디 가세요? 해수욕장 가는데. 충성원에 예? <웃음> <웃음> 무슨 해수욕장 가요? 아 이상해 튜브 같네. 난 방광이 터질라 그러는데. 그러니까. 오 편해. 알보트랑 새빨 타요. 아, 자부. 아유, 아유,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 요철인데 조심하세요. 동공. 아유. 아또데 아유 내려갔다 아, 내려간다. 내려간다. 내려간다. 아유 무뭐 하시는 거야? 바이킹 다는데? 어? 뭔 소리야? 어거 바이킹 앞들이가 무서워요? 아 그럼 뒤로 가든가. 들어와요 들어와요. 아 그럼 다 여기 다. 아 운전사 가없어졌주사없어요 운전사 가 어디 갔대? 이거 강도가 남한거 같아. 강도 당신 아니야! 운전사 어디야 빼돈인 거야? 독도에 감천놨다나갈 <웃음> <웃음> 자, 손머리! 어깨! 무릎밤 무릎밤 퀵코이키코톡 어, 나이게 <이제> 된다고 해! 어떻게 해! 어, 나턱 잡고 희한하나 할 뻔했어! 진짜 못한다, 바로. 아유, 진짜. 지금 택시 잡아놓고 지금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? 예. 당신이 지금 택시 운전을를 데려와야지 택시 에 출발할 거 아니야? 운전사 빨리 데려와요. 독도에 있는데 같이 좀 가보자. 그 손님들, 예, 어디 가세요? 독도 갑시다. 아빠 뭐, 가서. 시 예. 예. 어디 가신다고? s 스베이스 잠깐, 이 택시기사 꾸에서본거 같은데? 어? 나도, 나도, 자, 나도 나도 나도. 오, 어? 예.